이곳은 바로 남양주입니다 초록초록 푸른푸른한 이곳에서 자켓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전 여기로 가겠습니다 나비가 자꾸 잡고 숨자유 얼렙 좀 뿌려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저 그냥 차올게요, 못본 척할게요 네. 어떡해 나중에 샤워하려고 벗었는데 벌레 몸에 뭐플래 먹힐 뭐수 있으면 어떡해요? 누가 있더래안그래 <웃음> 아, <이더래>, 제발 <웃음> 제가 뛰는 모습 어떠셨나요? 아, 제가 또한벨 소리 듣잖아요. 물론 백절 공주인데. 아니, 무슨 공주예요? 라푼젤 아, 어, 신분제. 저는 셀. 셀은 뭐예요? 셀. 아, 애들이 찔때 하나, 둘, 하나, 둘, 뭘 쓸까? 멋있게 찔려고 했는데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찔다 네, 엔디엔디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둘중하면는려이나 인사. 어, 인사. 인사. 인사. 오케이, 해요야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하하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니송해요죠아해요 죄송해요, 죄송요죄송요 이번 의상의 컨셉은 펑키예요. 펑키 u 요 k 키 완전 재 k y 어요 저는 작가님께서 짜증나는 컨셉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y 이 u n k y Funky! Funky! f u n 에요 흘러요. 요흘 f 요 n k y 이 u 이 k 다고 거짓말! 진짜 왜 그렇게 다땀갖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테이씨 멤버들 저, 제, 저 땀나는 건 남생 한 번도 아, 본적 없는 아, 것처럼 하는데 연습생 때 같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직후에. 데뷔한 후로 잘안 흘리니까? 데뷔한 후로는 데뷔한 데뷔한 여름이 니까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아, 처음이니까 아 그러네 늘 쉬는 얘기가 어 <웃음> 새롭네요, 멜로보고 네.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털이 좋게 안되는데. 니까 야외 비도 하고 너무 예쁘게 잘 찍어주셔가지고 레전드 사진이 될것 같아요. <웃음> 내일모레 시내를내 찍는데요. 어그때는또 다른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 호리 뭐라고요? 호리 호리? 여러분 저 다이아 반지 생겼어요 <웃음> 대박이죠? 고마워 제이제이 oh, 제, 제 거예요 많은 예쁜 리본 두개다한거든요좋요 이거는 시윤 님어리니까할수 있는 거예요 <웃음> 저였으면 이거한반 정도 되는 리본이 <웃음> 그럴 거면 약간 띵 다는 게 나았을 것같아 너무 과찬인데요 <웃음> 먹어버 g g 요 Um, When e e n g a b t down, you... no, I w a a l d you. do? o o n k o t h i s is a t h a d I think o much I m i a s you. To work out some way o g e t me to you. 여기서 약간 진지 아련, 약간의 미소 그런 컨셉으로 네. 아련하게 네. 하고 스킨십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그냥 연인 관계데요 어, 왜기는너요 네, 자네, 이번 작게 촬영 어땠나, 혹시? <웃음> 잘 나온 것 같은데, <웃음> 맞나, 혹시? 그런가, 혹시? <웃음> 트윗! 맞나 혹시? 이거 <웃음> 보면서 약간 와 이거 약간 명화 느낌? 뭐오 느낌? 인정 인정 <웃음> 여러분 이거 다들 보석 십자 좋아하세요 명화 <웃음> 느낌 스테레오 타입 앨범 준비 <웃음> 끝! 끝! 네 이렇게 저희 이번 작장으로 끝났는데요 저기요 마무리 인사해야죠 제대로 쓰세요 야나 벌써 인사 3번이나 했어 준비하고 계시잖아 멘트 네 아, 안녕 <웃음> 뭐지? <웃음> 저희가 이제 끝이 났어요 네 이제 뮤비 마켓랑둘다 끝난 거네요 맞아요 저희 어... 농도 끝났고 안무도 다 나왔잖아요 네. 이제 열심히 연습하기만 하면 돼요 스입분들만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기대돼요 스인 조금만 기다려요 기다려주세요 스인 저희 패광경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맞아요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